네 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파워포인트로 함께 만들어 볼 로고는요 제가 최근에 우연찮게 보게 된 프로그램이었는데 바로 고등래퍼2 이 프로그램의 로고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되게 고퀄리티잖아요 그래, 고퀄리티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색깔과 그 느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따라 하기는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서 활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걸 한번 만드시면 뭐 이런 식으로 글만 바꿔서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로 아마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로고 어떻게 만드는지 그 제작 과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아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될 것은 겉에 있는 이 틀이에요 근데 이 틀을 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 곡선을 파워포인트에서 만들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슷한 모양으로 먼저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삽입 도형에 들어가서 일단 네모 직사각형 도형을 이렇게 삽입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삽입 도형에 들어가서 삼각형 도형을 이렇게 삽입해보도록 할게요 회전시켜서 자 이렇게 삽입하고 위쪽도 마찬가지예요 컨트롤 쉬프트키 누른 채 복사하고 회전시켜서 이렇게 일단 작게 만들어줍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해봐야 될건 뭐냐면 바로 전 편집이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해야 돼요 도형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전 편집이라고 하는 기능을 누르시면 특히 검은 점을 누르면 여기 있는 이 하얀 점들을 움직이면서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움직이면 살짝 곡선이 나오게 되죠 움직이면서 어느정도 곡선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어 생각보다 좀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하면서 좀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으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식으로 살짝 곡선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얼추 비슷하게 똑같지는 못해요 자 이렇게 한쪽으로 하나 만들었고요 위쪽도 마찬가지겠죠 마우스 오른쪽 전 편집을 해서 자, 왼쪽에 있는 검은 점부터 누르시고 그리고 노란 점 움직이면 흰 점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비슷하게 일단 자,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나마 좀 모양이 좀 비슷하게 나왔죠? 자, 여기 있는 이 도형들을 이제 다 도형병합을 할 거예요. 자, 전체 다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상단에 그리기도 우서식 도형병합 병합을 눌러주시면 눌러주셔야 되는데 지금 눌렀던 여기가 뭔가 좀 선이 떴죠? 이거는 뭐냐면 애초에 병합할 때부터 이게 딱 붙어져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걸 조정을 좀 해줘야 되겠네요. 위치를 조정시켜서 다시 한번 그리기도 서식 도형 병합 병합을 누르면 이렇게 하나의 도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안쪽에 있는 이 라인을 또 하나 만들어줄 건데 그냥 만드는 건 간단해요 여기 있는 이 도형을 Ctrl Shift 키 누른 채 그대로 복사를 한 뒤에 살짝 작게 만들어줍니다 살짝 그래서 이렇게 겹치기만 하면 비슷한 모양으로 나오게 되죠 안쪽에 있는 이 색상도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번 복사를 해서 조금만 작게 만들어줄게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 안쪽에 있는 이 색상을 이게 따오면 되는데요. 자,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선 없음,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그라데이션을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냥 색상을 비슷무리하게 비슷하게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스포이드로 콕콕 찍어 가면서 일단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두 번째로 만든 거는 채우기 없음 실선을 좀더 두껍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일단 너비를 좀 두껍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것도 그라데이션 선을 넣어줘서 살짝 노란색 느낌 나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조정을 하고 위치도 살짝 뭐 이런 느낌으로 해주면 그나마 비슷하게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여기 안쪽에 있는 이 도형도 마찬가지로, 선 없음, 그라데이션 채우기. 이번에 똑같은 걸로 하면 좀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사실 여기 있는 이 색상들을 좀 활용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것, 스포이드 살짝 콕. 그리고 이것도 스포이드 살짝 콕. 마지막, 요 스포이드 살짝 콕.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줬고요 이제 안쪽에 있는 텍스트만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안쪽에 있는 텍스트도 제가 따로 입력을 해서 만들어 놓을게요 자 제가 직접 만든 것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는데 이 텍스트 안에 제가 이런 그라데이션을 또 넣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현재 요거는 제가 직접 도형병합 기능을 활용해서 따로 만든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과정이 생각보다 좀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드는 과정을 하나하나 해보시면 아마 비슷한 느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10대 힙합 여기 있는 고등학교 모양 한자를 직접 도형으로 만들기만 하면 끝입니다 요거는 그냥 텍스트 상자로 치시기만 하면 돼요 자, 짜잔! 바로 고등래퍼2 로고를 비슷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가요? 포토샵 만큼은 아니지만 포토샵처럼 따라 할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어 이제 좀 눈치를 채셨나요 이렇게 하나하나 시도를 해보신다면 아마 저보다도 훨씬 더잘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만의 멋진 로고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많이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이 로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시적으로 이벤트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저한테 아이디어가 정말 많거든요 나오자마자 바로 신청하세요 자, 이지세상의 이지쌤이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